난 어디든 좋아, 좋아, 좋아. 언제든 좋아 에브리데이 뉴 데이 먹방, 방뷰티 w h a t e v e 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맵다는 불마왕 어다 불마왕 봉지 여기에 비빔으로 즐기는 게 있어가지고 제가 라면 두 개를 끓였잖아요 근데 이거 비빔도 너무 먹어보고 싶어가지고 양념장을 이렇게 만들어놨거든요 중한 레시피라고 해가지고 라면 스프에다가 묵은 고춧가루 2분의 1티 고추장 2분의 1티 설탕 1스푼 이렇게 넣고 참기름이랑 식용유 1스푼씩 해가지고 연기가 약간 날 때까지 데워요 그리고 넣어서 고추기름을 만들어주세요 잘섞어주세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우선 비빔라면. 여기도 라면 근데 저는 비빔에는 식초가 살짝 들어가는 게 맛있더라고요. 상큼하게. 그래서 식초 살짝 넣어줄게요. 와. 난이 비빔 라면이 진짜 궁금해요. 동어무침이랑 김치 준비했어요. 원래 이 라면만 끓여 먹으려고 했는데 라면 두개 끓였고요. 끓이다가 이 비빔 라면도 있다고 해서 비빔 라면 레시피로 한번 끓여봤습니다. 만든 영상은 앞에 보셨죠? 다 먹겠습니다. 이게 스코빌지수? 그게 14,404? 그렇대요. 핵불닭보다 조금 더 매운 거라는데 핵불닭은 일단 볶음면이라서 우리가 매운 걸다 흡수하는데 이건 국물 라면이라서 엄청 맵다라고까지는 못 느낄 것 같아요. 음. 나 이거 너무 궁금했어 음? 맛있는데? 어, 이거는 매운 거확 올라온다 그러니까 첫 입에 확 올라오는 게 아니라 뒤에 스멀스멀 올라오는데 비빔라면이 대박인데? 이게 대박인데? 여러분, 음. 이 비빔라면 강추! 음. 너무 맛있다 음. 제가 불마왕 라면 14개인가 시켰거든요 나머지는 그냥 끓여 먹는 게 아니라 비빔라면으로 해먹어야겠어 와 대박이다 한줄 떴다 가 a 리 l 통평을 하자면 비빔라면 같은 경우에는 별로 그렇게 크게 못 느꼈는데 국물라면 같은 경우는 거의 약간 오동통? 너구리? 같이 면발이 점점 불어가지고 좀 두껍게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제가 원래 물이 550ml거든요? 근데 좀 적게 잡았어요 제가 물을 조금 적게 잡았는데도 살짝 제 입맛에는 약간 밍밍했어요 비빔면은 맛있게 잘 먹었어요 비빔면. 나중에 할 때는 고추장을 조금 덜 넣던지 스프를 조금 덜 줄여야 될것 같아요. 약간 짜게 느껴져요. 매운 거는 음, 어, 틈새보단 조금 더 매운 것 같고 불닭보다는 확실히 매운 것 같기는 하고 제가 핵 불닭을 이제 안 먹은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응떡보다는 안 매운데. 몇 개를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이게? 약간 좀덜 매운 청양고추 먹었을 때그 느낌? 약간 그 정도? 어쩌다 보니까 라면 3개를 먹어버렸네요 킬바사랑 조합은 좋은데 국물라면이랑 킬바사는 좋아요 제 입맛에는 왜냐면은 약간 좀 맹맹해가지고 킬바사가 좀 짭조름해가지고 국물라면이랑은 괜찮은데 비빔라면이랑 먹을 때는 좀밥 생각이 났어요 좀 짭조름했었어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꾹 눌러주시고요 심크기 먹어봤으면은 음식 이나 만들어 봤으면 요리 있으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신곡 많이 구독해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그럼 저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같이 갈래? 난 어디든지와 언제든지.